법률사무소 아시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 사건의 난이도 가능성 그리고 비용의 효용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하여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희망적인 이야기만 듣고 변호사 선임을 하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가 꼼꼼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은 전화 02-2038-3778 혹은 자료를 송부하시거나 전화가 불가피한 경우 변호사 업무 메일로 상담 예약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각에서 변호사 선임료만을 노리고 안 되는 사건도 무조건 선임하면 된다 식으로 말하는 브로커 사무장에 많아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돕고자 사건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선임 여부는 본인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한 사건 진행에 큰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료는 변호사선 임시 선임료에서 차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